엄마 안녕. 우리 어? 오늘 무슨 날? 천일. 뭐야 그거 말고는? 크리스마스이브 맞아. 이 사람들은 제 생일 브이로그에 나왔던 커플이 어쨌든 지금 청도로 가고 있고 가서 음. 고기도 구워먹고 펜션 같은 글램핑이지? 어. 와 글램핑장 너무 예쁘다. 오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오 너무 예뻐 어떡해? 여기는 글램핑 포엠. 이렇게 여기는 카츠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신기해. 너 요즘 다 이런가? <웃음> 너무 예뻐. 매점에 주류도 파나요 주류 팝. 와인도 팔아요? 와인 팝니다. 너무 좋다 여기. 아, 진짜. 파면. 여기 파면. 너무 좋다. 파면. 여기 아정이가 알아봐 준데인데 <웃음> <웃음> <웃음> 엄청 진짜 예쁜데 예약했다. 네. 우와 너무 감성 있어. 여기 사진 찍으면 되겠다. 아니 너무 깨끗한 냄새가 나 그리고 맞아 진짜. 맞지 맞지? 나는 글램핑장이라 해가지고 세수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불편할 거라 생각하고 왔거든? 되게 좋은데? 화장실이 진짜 맞지? 응. 아니 없어진 줄 알고 찾으러 가는데 여기도 왔어 좋아? 응. 따뜻해? 안, 안 따뜻해 여기. 안에 추워? 응어 배고프다 너무 어, 배고프다 어, 어. 7시에 그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곧 먹을 거야 여기 매점도 있 어. 열어도 되나요? 네, 열어도. 아, 어 이런 거 맛있겠다. 음. 어, 아, 이거다. 이 거니까 두, 병사두 병. 그래? 아니이 그래? 어, 이렇 이거 잠깐. 두세 개? 그냥 사도 없어와 너무 맛있네. 아니 고구마는 그러면은 여기 너는 아 불멍할 때! 어, 아 불멍할 때! 좋다. 이거 같이 다 치우고 절로 넘어가자. 이거 어떡해? 야 어떻게 됐어? 야 진짜 이거 봐봐. 어? 이거 뭐야 헉! 이거. 어떡해. 자, 너무 잔인해. 이거 꺼내봐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아정이가 로키 로또 만들어준 로또 건데 로키가 피가.. 야 근데 왜 내부도 빨간색이냐고 징그럽게.. 어, <웃음> 하필 내가 빵을 레드빌딧으로 했지?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징그럽다. 이거 뭐봐 이게 원래 어? 어떻게 생긴 건데? 원래 진짜 해. 나 봤는데 나는 이렇게. 아, 와, 아! 됐다 아! 됐다. 발 잘렸어. 진짜 진가. 아니 어디가 얼굴이야? <웃음> 저기. 아아 아, 진짜 잔인하다. <웃음> 어, <웃음> 어떡해. 안에가 아, 빨간색이라서 정우이 내가 그래, 레드벨벳 빵. 아. 초코빵 할걸. 근데 맛있겠다 이거. 짠짠 옷 갈아입었어요. 음. 여기 오글이 잠옷이랑 같이. 그래도 근데 예쁘다 이게 불이 붙네 고기에 이거 기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거기? 아니 이게 무거워서 숯불에 닿아 네. 오 저기 요리사 같아 와 연기가 예쁜 사람한테 오는 게 맞네 자꾸 나한테 오네 고기 잠깐 빼주시겠어요? <웃음> 오 불멍이다 <웃음> 또르르 수방당했어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와, 잘한다 파니팅 그러니까. 우와 진짜 까맣다 <웃음> 야 근데 진짜 고기 잘 끓는 친구 데리고 와야 되네 너뭐 하해 비빔면 끓여와 싫어? 왜 비빔면 끓여줘 웃긴다 진짜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니 진짜 잘 굽는다 근데. 어. 왜잘 굽지? 아, 안 되는데. 왜? 그니까얘입꼬이개실룩실룩이들어니까 <웃음> 힘들게 비빔면을 끓이고 있는 상밤 씨. 밥다한거 아니야? 멋지겠다. <웃음> 어, 맞아. 별로 안 맛있으면 <웃음> 어떡해? 야 맛있겠다 아정이가 밥에... 멋있게 따른다 했는데 밥에 와인 떨어졌어 <웃음> 아니야 말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 아, 발효돼서 날아갈걸? 응. 쌈쌈, 쌈쌈 먹어야지 먹지? 이런 거, 이런 거다 먹어 아니 깻잎 너무 깨끄한데아그 이렇게 축지? 이거 <웃음> 너무 맛있겠다 먹어 진이 음 식어 빨리 먹어 비빔면 다 했어 어 그래? 비빔면 다 했다 내거야 다? 응아 음 면이 좀덜 삶아줘 괜찮아 나삶면해줘서 감사 감사 음와 너무 맛있다 그치? 응와 음. 진짜 잘 끓였다 음음 음. 와. 음, 이렇게 작 하면 비린내 처음 먹어봐. 맛있다. 응. 와, 입김 봐봐. 둘이 여행 오면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안 하게 되거든? 음. 우리는, 그치? 음. 둘이 오면은, 아, 할까 하다가 뭔가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그러 이런 거안 하는데, 이렇게 와야 이런 게 재밌어. 그치? 넷이 와야. 응. 음, 음. 음. 음. 음. 위하야 하자 우리 로키를 위하여. 아니 아니. 2 0 2고아이0아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웃음> 누가 할래? 가 해. 가 해. 메리 크리스마스. 고구마 여기다 넣는 거야. 와우. 범이 아 이게 뭐야? 범이? 너네 마팔도 아니야? 진심으로? 도대체 <웃음> 와 둘이 레전드다. 안지 진짜 오래됐다. <웃음> 귀여워 오! 야좀 떨어질까 뭔? 오! 야, 좀 떨어질 거 오! <웃음> 너무 위험한데? 어 마구물 너무 많고. <웃음> 맛있어? 물좀더떨어졌까저 사람은 저렇게 앉아있는데 물이 너무 가까이 안아는데야이 <웃음> 옷에 불... 야니 뒤에 뭐다에 불... 불 색깔이 왜 이래? 신기하다날라다라 이거봐! 자기야 제발 여기로 오면 안 돼? 받아주셨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어 맞아 이거야! 우와 어떻게 했어? 안타나아수은좀 음. <목소리> 떨어져라! 아, 나 패딩이 데 패딩 벗어야 돼! 돼. 아. 페, 안 돼! 패딩 불에 타! 괜찮아! 빵꾸 뚫리는데? 야! 근데 그 패딩은 좀 타게 생겼는데? 자기 빵꾸. 빵꾸 뚫려! 자기 금지요? 뭐? 자기 금지 자기 금지. 음, 저마도 안 돼? 저마! <웃음> 그거 아니야! 저마! 이거야! 마시멜로 뭐로 만든 거야? 파이 뭐로 만들었어? 오우! 순찰에 <웃음> 이거 봐. 아. 우와, 잘했다. 우와! 우와 거 아. 나도 해도 내가 해줄게, <웃음> 그럼, 자기. 나도. 응. 자기, 내가 해줄게. 엄마, 응. 저기도 한번 해줘 봐봐. 응. 아, <웃음> <웃음> 어? 아, 그거 아니야. 한번 보여줘, 마대로마로마지막로 마지막으로, 마마로어지막으로 이거, 막으로으로 마지막으로, 으지으로마지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나 돼? 멋있지톡에이이고어지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네? <웃음> 이거, 이거 너무. <웃음> 어, 아, 먹고, 먹고, 이거 너 해줘. 해줘. 이거 이거 너무. 이 너무. 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어 이거 너무. 이거 먹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기 너무. 이거 너무. 이 이거 너무. 이거 이거 너무. 이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삼촌이 이거 해줄 거야. 아, 이거... 아아 이거, 이거 두 번째도 됐는데? 이거 해줄까? 이거 이거 장손 응.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아 매번에 묻었 맛있지? 이것도 맛있지, 줄 거야, 이거야, 삼촌이. 이것도 또줄 거야. 카메라 보고. 아 <웃음> 저희 가서 인사할래? <웃음> <웃음> 이거 주, 이거 됐어, 응. 이거 어이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요거, 요거 아, 아, 빨리 빨리 거거 빨리. 아, 아. 지금 먹어거먹어먹어야돼먹거먹어거워뜨거워거먹어거워어거먹어거먹이 바로 돼. 바로 <웃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웃음> 이거 나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모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 엄마한테 음, 물어봐 유튜브, 유튜브에 얼굴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 <웃음> 엄마한테 엄마한테 물어봐봐 <웃음> 몇 살이에요? <웃음> 몇 살이에요? <웃음> <웃음> 허? 진짜? 6살! 6살? 음, 귀여워! <웃음> 안녕! 한번더 해줘. 네. 안녕! 네. <웃음> 안녕! <뜨거워. 웃음> 안 뜨거워. 맛있지? 이거는 벗겨먹는 거니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맞아. <웃음> 이리로 <이러면> 보내. 뭐 <해? 웃음> 삼촌들한테! 삼촌들한테! 아니, <웃음> 삼촌들한테 보내! <뭐네? 웃음> 삼촌들한테! <웃음> <웃음> 이렇게 잡고 꽉 잡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조심조심 오 맵다 맵다 여기 맵다 여기 맵다 설거지 지금 좀슬프다는 소리 듣는데 지금 좀 슬프겠다 <웃음> 죄송합니다 믿번죽손어 <웃음> <웃음> <몇> <웃음> 죄송합니다 제손안 믿어. 제손안 믿어. 제손안 믿어. 커. 손어제손안 믿어. 제손안 믿어. 제어 공에다가 도깨비 눈썹에다가 이 수, 이 자기만 당하기 싫대. 어, 코가 몸처럼 엄청 날씬해. 오, 오, 오 좋은 거 아니야? 아, 좋은 거 아니야? 선배. 산천 욕해줘. 산천 못 생긴 거 찾아줘. 선, 어, 여기 산천이 손이 창거 같다. 오, 아니 좋은 건데 어떻게? 이 삼촌 어떡해? <웃음> 삼촌 가까이 가서 한번 잘생긴 거 찾아볼까? <웃음> 가까이 어, 가서 한번 잘생긴 가만... 아, 거, 거 찾아보자. 돌아봐. 머리가 멋있어. 오. 오아아 머리를 가발로 하면 되겠어. 아 <웃음> 머리가 멋있어. <웃음> 이, 이 삼촌 이 삼촌 머리카락 이제 없어지는데? <웃음> 장만이장만이요 <웃음> 나해 빨리, 빨리. 빨리 야 아, <웃음> 아, 이거 진짜 무워갖고 주신 거? 와 진짜 맛있겠는데? 그니까 아, 아, 아, 불이 꺼지고 있어 진짜 웃기다 불망 아 너무 칠. 귀여워 불이 근데 잘 어울린다 응. 어? 불 사겨라 그니까 야 이거 숯껍리 됐다 아칸 넣어라 이거 응. 어 뭐해? 아 탔네 아, 탔어? 어. 탔어? <웃음> 탔어? <웃음> 먹을 수 있는 게이거밖에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야 엄청 탔는데? 나 여기 잘한다 여기 너무 좋아. 한번더 오고 싶어.